캡슐 탑 모멘틱 캡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모멘트 캡슐 중요한거나 또 귀한 글을 남겨서 모멘트 캡슐에 넣었다가 2년에 한 번씩 열린답니다 자기가 넣은 캡슐 상자에 번호를 확인했다가 이년 만에 와서 자기 상자를 열어서 오멘트 캡슐을 꺼내서 옛 추억을 되돌아본답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캡슐 안에 넣네요. 오멘트 캡슐. 아, 신기하다. 캡슐은 하나에 0만 원. 모멘트 캡슐은 하나에 만 원. 이렇게 자판기에서 모멘트 캡슐을 사서 자기가 필요한 문구나 또 필요한 물건을 넣어서 캡슐 보관 상자에 넣었다가 2년 만에 연답니다. 그리 연인들이랑 또 가족들이랑